교육관님 여기 저 여기에 저기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우리 회원사인데 잠깐 좀 오셔서 예 열로 오시면 됩니다 크로마키는 없지만 방송입니다 예 오늘 저어그 높으신 분들이 저 이수철 하고 또 오시죠. 저희 학회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스마트학회라고 해서 아, 예, 예. 어, 지금 선생님과 같이 아, 하는 아, 스마트학회가 스마트 예, 예. 예, 저기가 만명 예. 선생님들만 아, 네, 네. 또 우리 스마트학회 5천명이 캐리스랑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코로나 오기 전부터 예. 3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코로나 딱 오니까 우리가 한 스마트폰에 나오는 선생님과 교실 예, 예. 그걸 하는데 정말 그 저희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천만원도 없어 가지고 학회 지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회장님 하고 오늘 꼭그 교육감님들 또이장관님 모시고서 우리 ht ht 랑 같이 학회가 하나가 돼 가지고 5천 명 연구를 할 테니까 예 요거 좀 네. 놓고 합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 이거. 에 대한 지원을 좀 공식적으로 해으면 좋겠다 5천명으로 뭘 쓰게끔 해 가지고 피드백을 각그 교육감님한테 할 테니까 네. 아니 그건 여기서 <웃음>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네이 교육도 이제 네 기본은 잡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기본은 지켜가면서 네 하는 그이 다양한 네그 네. 의견이 그렇습니다. 전부 수렴돼서 네 이렇게 좀 혁신해내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가야, 플랫폼으로 가야 네. 우리 교육이 예, 선도적으로 네, 변게는 것을 예, 보시면서 예, 예, 그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그 HDT 그 방향을 가지고 그 스마트학교에서 하시는 여러 활동들이 네네. 우리 한국 교육을 실질로 진실로 네. 바꿔 나가는데 네. 저는. 이 선도자 역할을 좀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도 관심 갖고 네, 계획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학회, 학회의 이런 연구결과나 네. 토의 결과들이 네. 실제로 교육 현장에 실현될 맞습니다. 수 있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네. 그 아주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예, 네, 그래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새로운 기술 스마트폰에 어떻게 강의를 하는 지금 이런 것도 우리나라 맞습니다.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그 교실이 다 네, 바뀔 수 있고 한데 맞습니다. 우리 스마트 학회가 3년 4년간 캐리스 이제 나오셨던 그 원장님께서 네, 예, 예, 해서 주관해서 이, 이 시대가 올 거를 예측하고 한 학회인데 그렇죠 15,000명이 그렇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습 네, 어떻게 보면 스마트 학회 회원님들 15,000명은 네, 네. 교육의 미래 흐름을 이, 음.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나가신 분들이니까 오늘 이게 높은 저는 예. 선교사요 전도사로 <웃음> 에이, 아니 목사님 같으세요 이렇게 <웃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웃음> 네. 사실 은 적절한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나는 그이 중에 선구자 역할을 <웃음> 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웃음> 네. 앞으로 꼭 그런 구상들이 시는데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또 저는 경기도 교육이 네. 네, 정말 그 학생들에게도 공감하면서 참여가 네, 많고, 맞습니다. 또 그게 학생들의 미래에도 여러 방면에서 네. 정말 도움이 되고, 네. 또그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더욱 더잘 이렇게 닦아주고 제시해주는 저는 그런 네.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이제 메타버스 시대든 스마트폰 5G들이 오면서. 네.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를 또 스마트폰으로 올리고 예, 그런 맞아요. 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예. 한번 좀 htht 이런 아주 그 하이테크놀로지와 하이타치를 가지고서 좀더 학생과 이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는 같이 예. 타치하고 예. 또 스마트폰으로는 선생님들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교육 플랫폼이 되도록 그렇죠.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웃음>